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휴일에 성대에파축에 옹심이 걸려서 평일에 질식사하였다면 휴일 재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1 6가단 5236-530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재해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망인의 성대에서 옹심이가 발견되었으므로 망인이 위에 옹심이를 씹다가 삼킨 후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을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직접사인이 질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후 계속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조국적으로 내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은 질식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 삼킨 장애 여부 망인은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보행 및 일상 동작의 장애, 언어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일상 보행과 관련된 점이나 언어치료에 관한 재활치료 등을 받아왔을 뿐 위와 같이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구강 운동 프로그램으로 따라 말하기, 노래 부르기 등의 재활 훈련을 한 외에 별도로 삼킨장애로 볼 만한 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은 전혀 없는 바위 사실만으로 망인에게 삼킨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이 제식이라는 재해를 입은 날은 휴일이나 사망한 날은 휴일이 아니면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서 휴일이라는 표현은 재해만을 한정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바 망인이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비록 사망한 날은 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휴일 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